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작은 에어소프트용 부품 부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핸드건에 데코레이션을 할수 있는 제품을 하나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어,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어, GSMC라는 국내 제조사에서 만든 이 핸드건용 컴패세이더입니다이 어, GSMC라는 회사는 어, 생소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저도 안지도 얼마 안 됐고 어, 실제로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규모가 있는 회사는 아니고 소규모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핸드건용 컴패세이더 라든지 라이플용 에어소프트 라이플용 컴패세이더 플래시하이더 이런 제품들을 어, 소량 다품종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고회사의 그 대표님께서 요 컴패세이더 요 하나를 저한테 무료로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 영상을 띄우려고 합니다 음 참고로 이 제품은 제가 리뷰를 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분께 어, 이벤트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어, 나중에 이벤트 에 참석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보고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음, 일단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일반 그 컴패세이더의 박스가 아닌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자면 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대만이나 홍콩에서 제작한 컴패세이더를 류 본다고 하면 은 어,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런 음, 식으로 이것도 제법 유명합니다 어, ESD라는 컴패세이인데이 제품이 대략 금액이 한한 3만원 정도 합니다 국내가는 모르겠어요 대만에서 제가 구매를 했던 금액인데 어, 3만원 안에 한 2만 5천원 정도 하는 금액의 제품입니다 이것도 알루미늄으로 가공이 된 제품인데 뭐 단순하게 이제 뭐 플라스틱 케이스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오는 거와 어, 지금 요 박스 케이스에 요런 식으로 이쁘게 어, 세팅이 돼서 오는 거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이렇게 제조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장난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좀 퀄리티가 고급지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박스를 열어보면은, 음, 요렇게 저한테 GSMC 패치를 하나 보내주셨고요. 보내주셨고 실제로 박스 안에 이런 식으로 제품이 패킹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로폴 안에 이렇게 어, 컴패세이더 본체와 그 육각 무드 나사를 조을수 있는 렌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어, 렌치는 떨어져 있네요 이런 육각 렌치 하나와 어, 컴패세이더 컴패세이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일단 박스는 상당히 고급진 종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를 조금 버리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는 잠시 여기다가 두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품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제품을 보는데 이 제품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을 조금 낮추어 가지고 어, 제품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제품을 보시면은 상당히 작죠?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보이는, 제가 육각 렌치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제품이 옆면에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GSMC랑 시리얼 넘버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 옆면에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P400 글록 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제품 자체가 라인업이 뭐 글록용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뭐 HK45CT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핸드건 종류에 맞게끔 이 소형기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에는 GSMC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런 식으로 Made in Korea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저 뭐야 일반적인 우리 핸드 건용 그이 앞부분 이 앞부분이 호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기 뭐야 건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논틸팅 아웃바렐에 달려있는 기본적인 아웃바렐 칼라 파트인데 여기에 장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호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소형기 앞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영문 이니셜 각인이 되어 있고요 요 총구, 화염기,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흔히 이 제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저, 에이전시 암스라는 회사의 이, 그, 핸드건용 컴패세이더와 좀 많이 흡사한데, 약간 조금 더, 좀, 이, 뭐라고 하지 선이 있는, 이 굴곡이 딱딱딱딱 각이 있는, 이 에이전시 암스의 특, 어, 특유의 컴패세이더는 약간 굴곡이 있는, 약간 굴곡이 이 원형에 가까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 요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타사, 타사, 타사라고 하기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컴팩세이더. 얘는 대만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이 뒤쪽에 있는 이 규격은 뭐 똑같습니다. 똑같고, 뒤쪽에 있는 나사 규격은 똑같고, 옆면, 앞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 제품의 단점이 뭐냐니까, 육각 무드나사가 아래쪽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핸드건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제가 한번 살짝 장착을 해 볼게요. 이렇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사를 돌려서 육각 무드나사를 쪼게 됩니다 쪼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니까 이게 이 무드나사가 한쪽에만 걸리다 보니까 이 격발에 의해서 이게 풀립니다 솔직히 안 풀린다고 하지만 세게 뭐 록타이트 바르면 안 풀리겠지만 풀려요 제가 이거 3개인가 4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다 풀리더라고요 다 풀리는데 이제 다 풀리는데 음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은 육각 무드나사가 상부에 하나 좌측에 하나 요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아래쪽은 없고요 달려 있습니다. 이 무려 세 군데에서 잡아 줍니다. 이세 군데에서 잡아 주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틀어질 염려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고 단단하게 고정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육각 무은 나사가 세 군데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질은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알루미늄 재질에다가 여기 까만색으로 이렇게 1차 그 거의 세라코트 가까운 도색을 한 다음, 요 앞부분 칼라 파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자동차 도색과 같은 형태로 도색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 도료에 이, 이,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지금 손으로 긁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 육각 나사를 긁고 있죠. 그런데 긁힘에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뭐야 줄 같은 걸로 싹 긁으면 당연히 이제 기스가 나겠지만 어 일반적인 이런 기스 환경에 어 일반적인 기스 환경에는 상당히 괜찮은 음, 스크래치를 좀 많이 없어 없게끔 하는 이런 좀 강도 높은 뭐라고 해야 말이 안 나옵니다 강도 높게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 피막을 좀 형성한다고 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총에 장착을 하고 한번 외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그러면 은 핸드건에 한번 장착을 해야 되겠죠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은 우리가 흔히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런 대만제 제품들 이런 홍콩이나 대만제 제품들은 요 나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도 나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나사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하고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가면은 이 부분에서 살짝 돌려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육각 무드나사를 장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칼라파트 역할을 하면서도 이 에어소프트건에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됐겠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어, 마무리 하도록 하죠 근데 그 지금 요 GSMC 이 제품은 이 나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쪽이 나사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굳이 이 나사산이 아닌 이 앞부분에 튀어나온 아웃바렐에도 장착이 가능한 뭐 이런 그냥 구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멍으로 되어 있고 이 구멍을 장착을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어, 이 제품과는 다르게 조금 더 이렇게 밀착이 돼서 이아웃 아웃 그 슬라이드와 이렇게 밀착이 될 수가 있겠죠. 밀착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 또 밀착을 시키게 되면은 이 슬라이드 작동에 유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간격을 두고 이 수평을 맞춘 다음에 이 육각 나사를 기본적으로 어,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군데 육각 나사가 있다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센터를 맞춘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춰 있는지 아래 위쪽 본 다음에, 육각나사를 강하게 조아서, 강하게 좋을 때도, 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먼저 계속 꽉 조은 다음에 돌리시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세 군데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조주셔야지 기본적으로, 어, 예, 그, 고정이 이쁘게 잘 되겠죠 자요런 식으로 글록에 이제 참착이 되었습니다 어, 실제로 이 제품과 장착을 했을 때 비교를 해 보면은 솔직히 솔직히 이게 정말 이쁩니다 이쁘고 어, 기본적으로 제가 격발을 한번 시켜보면은 일단 공탄사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예. 어, 기본적으로 공탄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이렇게 장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 보면은, 어,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은, 그 상당히 총열이 좀 길어집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뭐 아웃바렐, 아, 이너바렐을 조금 연장해서 사용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어, 조금 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멋스러운 디자인의 총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 컴팩세이드를 장착을 해서 총을 좀, 이쁘게 세팅을 하는데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는 제가 설명란에다가 달아놓겠지만 그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세요. 아직까지 뭐 쇼핑몰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고 네이버 밴드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판매 금액이 요 전부 요한 세트 이렇게 포함을 해서 73,000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3,000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조금 저렴한 컴패세이더 같은 경우는 2, 3만원, 그러니까 2만원대는 없고, 한 3만원 정도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그것보다 한두배 정도는 가격이 비쌉니다. 비싼 대신에 그만큼 퀄리티는 정말 만족하는 디자인의 디자인과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음, 결국에는 가격 측정은 뭐, 소비자분이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아, 조금 한 6만원대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바램은 있습니다. 어 소비자 입장으로서 바램은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컴팩세이드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단점이 이게 기존에 제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핸드건용 그, 뭐야, 그 홀스터에 또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홀스터에 한번 테스트를 해 보면은 요렇게, 제가 갖고 있는 홀스터를 몇개 가지고 왔습니다. 순식간에. 가지고 왔고, 뭐, DMC제 이런 홀스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넣게 되면 요만큼 튀어나오죠. 요런 튀어나오는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좀 튀어나온다든지, 요거는 이제 플래시를 같이 꼽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글록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이, 제가 IPS 슈팅용으로 사용하는 홀스터인데, 글록 전용입니다. 전용인데도, 뭐, 장착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 지금 제가 좀 빡빡하게 해놨거든요. 왜냐면 이거 들고 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빡빡하게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라그나노크 홀스터, 티렉 사운드 제품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장착을 할때 전혀 이 홀스터가 요 컴팩세이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제품도 마찬가지겠죠. 48이랜드 어, 거. 근데 이 제품은 지금 제가 이 제품은 안 들어가네요 이 홀스터가 앞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앞부분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제품은 홀스터가 있는 채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점은 참고를 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 오늘 이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에 대해서 리뷰 영상은 끝났고요 오늘은 앞에 있는 것처럼 GSMC에서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음, 핸드건용 컴패이드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밴드 주소를 설명란에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주문을 하고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요런 제품들을 가지고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제품을 무료로 협찬해 주신 GSMC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